오늘도 100층 탈출 프로젝트 돌아왔습니다 도어즈 100층을 무조건 탈출할 수 있는 비밀 치트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꿀팁들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고인물분들이좀 많을 것 같아서 꿀팁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예상외로 꿀팁들 진짜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댓글들 네, 너무 감사합니다 꿀팁들이 대부분 괴물별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어 공략법들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,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아 치트키로 백층 탈출 도전 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번에 몇 층까지 갔었죠? 한 30몇 층 갔던 것 같은데 우선 저번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애 러쉬 기차영상연구소님이 남겨주신 댓글 보니까 러쉬 같은 경우에는 방에 들어가면 일단은 전등이 2, 3초 깜빡거리고요 옷장이나 침대에 숨어야 된대 어 오, 오케이 이거는 내가 이거 공략법을 알고 있었죠 사실 자, 깜빡이나 안깜빡이나 잘 봐야 돼. 처음에는 러시가 나올 것 같은 아, 왜또 시작하자마자 아이제가 나와. 오? 어? 어 이거 랜덤인가 보구나 무조건 러시가 나오는게 아니네 자 아이즈 아까 방금 아이즈 나왔잖아요 아이즈를 쳐다본 플레이어를 초당 10 데미지를 준대 그러네 피가 달아있네 아 그러니까 아이즈는 절대 눈을 보면은 안된다는 거죠? 어 그러면 안 저번에 내가, 내가 이게 눈안 맞추고 피한게 또 맞는 방법이었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자주 봤던 녀석이 나올 때 됐는데 스크리치 그 갑자기 제가 또 화면 깜깜이 공격 당해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었잖아요 개같은경우에도 공략법이 있어 아직. 어 여기여기여기여 스크리치 구간 스크리치를찾아야된대요 여기서 어어어 어, 어 다행히 11층에서 밖에 없어가지고 어 바로 탈출했네 아까 스크리치같은경우에는 어두운곳에서 주로 등장을 하고요 등장할때 이 소리가 난대. 이때 스크래치를 쳐다보지 않으면 40데미지있 입는다. 오케이 이거에 스크리치는 핵심이 오히려 이거 스크리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. 러시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된것 같아. 이거 오히려 너무 조용하니까 왜 불안? 야, 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. 잠깐만 또 화면이 검검해. 이러면은 스크리치가 나오는 거잖아. 러시가 뭐다 그냥 전구 다 깨부수고 나갔네 이자식이거 일단 조용히 갈 것이지. <웃음> 어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스크리치 안 찾아서 그런가 보다. <웃음> 스크리치 찾아. 스크리치 찾아. 스크리치 찾아. 스크리치 어디 있어? 스크리치. 스크리치. 스크리치. 스크리치. 스크리치. 스크리치. 스크리치. 스크리치. 그리치 어? 이 어? 아 뭐야 뭐야 안보여 안보여 아오오오오찾았찾았 오휴 클럽그또 찾아야 돼? 어디어 위야 아래위 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위위 아래 위아래 아래. 위, 위, 위, 아래. 위, 얼굴보세요 어? 어? 나 어디야? 어? 그... 어? 어? 어? 어 쉽지 않네 와 21층 아, 근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패턴이 딱히 안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아, 오늘 스크리치가 단골이네 아니 지금 저 리액션 맛집이라고 소문났나봐요 아니 스크리치씨에 지금 게스트로는 너무 자주 등장하시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다른 분들도 그분량 나와야될거 아니야 어디갔어 어디야?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 c 쉬 이즈 커밍 아... 오늘 뭐 화면이 그냥 계속 깜깜하네 25층 자 열쇠 찾읍시다 아...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저거에 찾아야겠어 아이템같은거 좀그 시작할때 좀, 그 시작할 좀 사고가야겠어 일단은 오늘 근데 굉장히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럼 아주 순조로운데요 이 정도면. 처트의 백층 탈출각. 이것이 여러분들의 꿀팁의 힘. 아 보니까 여기 뭐 라이터라든지 제가 저번에 돈 주고 샀었던 손전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게 플레이하면서 또, 또 나온다고 하는데 나 아이템은 딱히 먹어본 적이 없어. 아이템 같은 것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봐 지금 돈밖에 안 나왔어 그때까지. 어 근데 이거 열쇠가 없냐? 어? 야 이거 변는데 열쇠 키좀 주시겠어요? 선생님? 뭐라? 원래 열쇠 보통 이런 데 있던데? 아, 하필 여기 방을 안 볼러 봤네. 여기에 있나? 열쇠, 열쇠, 열쇠, 열쇠, 열쇠, 열쇠, 열쇠, 열쇠, 열쇠. 오오오오, 너 왜, 왜, 왜, 나이방본것 같았는데? 문 열려 있는데 왜 이젠 나왔어? 어쨌든, 25층, 대충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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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도 숨겨놨네. 이거는 어 괴물들을 한번 공략하고 나면은 화면 이렇게 이 밝아지는 건가? <웃음> 아 그러네. 진짜 스크리치는 소리 나네요. 소리를 잘 들어야 되네. 사운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. 어 여기 불빛이 들어온 게 수상해. 여기 있지. 그렇지. 아 이게 뭐 히, 불빛이 나오는 게 힌트 같은 그런 개념인가? 좋아. 나갑시다. 바로 29층으로 점프할게요. 으아! 뭐, 뭐. 아, 뭐야! 아, 잘못 연 거야? 아, 씨. 이거 날먹하려던 거 걸려서 그런가 봐. 아이, 진짜. 낚시였네. 이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봐요. 잔깨 부리다가. 저넌 뭐야? 나 이거 봤는데, 팁에서? 팁에서 봤는데? 에이, 이거 그거잖아, 저번에! 쫓아왔던 애! 맞죠? 나 여기서 막혔었는데? 시작된, 시작될.. 시작될거 같아 이제 나왔다! 얘 이름이 이제 시인가 개인거 같아요 여 집중 집중해야된다 집중 집중 집중 집중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3 5초 한 번에 돌파! 36점! 으 이것도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 아, 아, 아. 뭐야, 뭐야, 뭐야, 아, 아, 시크 쟤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, 뒤에서 쫓아오는 거. 진짜 심장 벌렁벌렁 한다니까? 어, 근데 개인 기록으로는 지금 처음 아닌가요? 아까 걔 같은 경우에는 50층 전으로 만날 수가 있으며, 본 나온다는 의미로 눈의 바탕들이 생긴대요. 그니까, 그 눈이 보이는 순간 그냥 레이스 이제 3, 2, 1,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지. 패턴만 기억하면 쉽다는데, 어, 다행히 쟤는 좀 익숙해지면은 할만할 것 같아. 아, 또야? 푸습푸습푸습. 푸습푸습푸습푸습. <목소리> <이> <음수> 오케이. 푸윽스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게 어두운 방도 한세번 정도 그 뭐지? 노크 음? 소리인 거야? 이거 40층 돌파, 50층 가보자. 딱이좀 괴롭혔어요. 아, 이거 똑똑똑. 노크 소리 뭐야? 아까부터 아니, 이제 슬슬 새로운 게임을 나올 때 됐거든요. 이거 아, 45층. 아, 이거, 이거구나. 확실하게 깜, 엄청나게 심하게 깜빡깜빡 거리네요. 러쉬는. 얼마 없어 이제. 푸스, 푸스, 푸스, 푸스, 푸스, 푸스, 푸스. 아, 법칙 있어요.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든지 벽만 따라 가다 보면은 출구가 나온다고 그 어디서 부어 들은 것 같아. 여기 맞죠? 어 아, 한참 헤맨네 증말로. 나 지금 6층 넘어서. 나지 7층. 와, 50층 고지 뭐지 않았어 이제. 또야? 아니 스크래치는 이제 좀 질리는데? 넌 이제 별로 안 무서워 임마익숙게졌다고 새로운 녀석. 자 여기 지금 48층 한두 개만 더 가면은 50층이다. 아 근데 지금 피가 이제 한 4분의 1, 5분의 1그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간당간당한데. 이거 어, 뭐야? 누구세요? 응. 오! 오 사이렌이 드요제 이름 뭔데? 이거 뭔데?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저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건가? 예, 들기면 안... 아, 들키면 안 들키면 안 되는 건가 보네. 안 들키고 탈출하는 그런 능력 법인가요 저로 가야 되는데. 허 어, 제 이름은 뭐예요? 할튼가 이름이? 비밀번호? 비밀번호 뭔데? 아니 어야비밀번호 생각지도 못했는데? 어, 어, 어디서 써져있는거야? 비밀번호 위치를 찾아야되는데 아 어디 숨어있는거야? 피규어구나 50층 100층에서 볼수 있으며 눈은 없지만 소리를 찾아가서 즉사시킨다와 너무 아까운데 아니 이거 90층부터가 진짜 어렵다는데 아직 50층 밖고요 안됐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여러분들 또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꿀팁 도 생각나신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무서운 괴물들이 남아있을까요 100층 탈출 반드시 한다 휴바!